우리가 이미 배워서 알다시피 제자들은 메시아이신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완전히 낙심해서 흩어졌었습니다. 안식구 첫날 마리아가 예수님의 빈 무덤에 대한 소식을 그들에게 전했을 때라도 그들은 의심의 마음을 거두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저들은 40일 동안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서 가르침을 받으면서 이전과는 다른 약간의 변화를 인식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의 생각이 주님의 뜻에 온전히 합치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이전에 가지고 있었던 메시아관과 메시아 왕국관에서 크게 진전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현실적으로 이루어질 메시아의 나라를 꿈꾸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일반 유대주의적인 메시아관에서 크게 벗어나 있지 않았다 하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유대주의와는 다른 면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것이 가시적, 가시적으로 당대에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던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소망하던 메시아의 왕국관이라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라비들이 하나님의 계시를 자기들의 그 현실적인 그리고 당면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해석을 한 것을 기초해서 저들의 메시아 왕국관이 확립된 것인데 그것은 굉장히 현실주의적이고 직물적이며 공리적인 것이었습니다. 마치 에덴 동산에서 <웃음> 하와가 사단의 잘못된 꾀임을 받아서 선악과에 대해 접근을 그릇되게한 것과 같은 방식의 모습이었습니다. 긍정적인 측면에서 하나님의 계시에 접근하여 그 본의를 이루는 삶을 살아야 할 것인데 부정적인 측면에서 그저 만지면 죽는다는 생각으로 자기의 행복적인 관점에서만 그 선악과를 바라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와가 선악과를 바라보던 관점이나, 그때는 뭐 타락하기 이전이긴 하지만요, 타락하고 나서는 아 이제 더 이제 심각하게 주님의 율법을 그렇게 생각을 한 거죠. 왜 우리가 망했는가? 율법을 잘 지키지 못해서 망했다. 그렇게 생각해서 저들은 그 율법을 해석하고 율법의 주석서를 붙이고 율법에서 삶의 그 지혜의 내용들을 뽑아냈습니다. 하나님과 인간과의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그것을 내신 본위를 파악하여 순종하여서 그 목표로 나아가며 영광된 결과를 누렸어야 하는 것인데 그저 자기들 입장에서만 주님의 계시를 접근해서 저들에게 그런 일이 생긴 것입니다. 그게 그러니까 율법을 통해서도 죄를 깨닫고 그리스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리스도를 향하며 그 주님이 이제 은혜를 주셔서 새 생활의 지침으로 살게 하신 그것을 주님의 말씀과 기도로 그것을 이루고 나가야 하는 것인데. 그들은 <웃음> 항상 자기의 실존적인 처지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계시를 접근해 가지고 이해하고 적용을 한 것입니다. 이런 이런 사람들한테는 성경은 절대 안 열립니다. 성경이 보여지지가 않아요. 아담 안에서 타락한 존재로서 진짜 어, 죄책과 죄의 오염 가운데 영원히 하나님의 진노와 형벌을 받아서 그그 말로 심판을 받아 마땅하다 그런 그런 분명한 각성이 있어야 했고 거기서 벗어나는 길은 오직 주님이 약속하신 메시아 그 그분이 오셔서 회복하시는 그 나라 그것으로만 가능하다 이런 태도를 보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뭐 우리가 잘 알다시피, 신앙의 그, 뭐, 초자들이나 신앙의 그 아주 유명한 영웅들, 모두에게 다 해당되는 거죠. 신앙의 초자들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모든, 평생을 그 수양해서 주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았다 할지라도, 그 사람도 그런 주님의 안목, 율법을 대하는 안목이 있어야 되고, 그 율법을 이루는 목적, 율법의 목적을 이루는 삶을 살기 위해서 끊임없이 주의 말씀과 성신을 의지해야. 그게 안 되는 사람들은 생활 속에서, 그리고 매 순간의 그 행보 속에서 그게 안 되면 성경은 절대 보이지 않고, 그런 사람들한테는 성경이 갇혀있는, 갇혀있는 그런 성경이 되는 거죠. 아무튼, 그 타락 이전과 이후에 큰 차이는 있는 것이지만, 주님의 그, 백성이라고 했던 유대인들은 그런 그 이전에 쫓던 그런 안목들을 버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과, 그리고 또, 그 메시아가 오셔서 이루시는 일들을 의지해서 그렇게, 주님 앞에서 나가야 할 길을 찾아야 했던 것인데 그러지 못했다. 어쨌든 유대주의자들은 개시에 접근할 때 민족의 복지나 민족의 해방을 위한 메시아의 왕국관을 존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모든 종교가 사실은 다 자기 복을 구하는 종교잖아요. 샤머니즘에서부터 뭐 유교, 불교, 또뭐 힌두교, 뭐 이슬람 모든 종교가 다 재앙을 면하고 모든 재앙으로부터 보호를 받고 또 복을 누리는 그런 거예요. 이 그런 그런 관점으로 교회 안에 들어와 가지고 예수를 그렇게 에, 대우한다. 이게 근본적인 변화가 없이는 예수는 상대적으로 예수님은 상대적으로 뛰어난 분. 그런 분으로 이해하고 많은 것이 하나님의 그 백성, 선택된 백성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 이런 태도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것은 철저히 이제, 의문에 갇힌 그런 행동이 일반 세상 사람들이 종교성을 보여서 나타내는 것과 다른 것이 없다. 재밌는 그 예어가 있어요. 그 어떤 이제 무당들을 그 전도하는 어떤 목사가, 무당 전국 유명한 무당들을 다 모아놓고 이제 복음을 전했는데 다들 그 말로 이제 은혜를 받았다고 합니다. 어 그런 선생을 우리가 모르고 있었다고 앞으로 그그 그 선생도 어 훌륭하게 훌륭하신 분인 것 같으니까 우리도 그분을 높여야 되겠다 그러고 그분 그들이 모시는 신전 안에 그 예수라고 하는 신을 또 하나 더 추가해서 섬기려고 하는 근데 그, 그들이 받았다는 은혜라는 것이 그런 것이다 유대인들이 근본적으로 그 아담 안에서 타락한 존재고 스스로는 구원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그런 인식이 있었으면 철저히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그 섭리를 믿고 구하는 그런 태도를 취해야 했던 건데 하나님 앞에서 율법을 지킴으로써 의롭다 함을 받고 더 복을 누리려고 하는 그런 일반 종교인들이 보이는 태도와 똑같이 했던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저들은 메시아가 왔을 때 자기들의 그 자기들이 정해 놓은 그복 복이잖아요. 그 복에 복을 가져다 줄 분으로 생각이 안 되니까 죽인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 신자라고 하면서 그분이 말하는 것을, 그분이 은혜의 방도로 주시고, 그분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들을 다 알려줬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내 복과 관련해가지고, 더큰 복으로 와지지 않는다 생각하면 항상 뒤로 물러가는. 책임, 책임진리를 안 지고 항상 뒤로 물러. 이 그게 유대인들이 그 메시아를 생각했던 거하고 똑같아요. 조금 채워주는 거 같으니까 우리 임금이 되서서 하고 쫓아왔다가 이제 십자가를 치라고 하니까 다 도망. 이게 유대적인 사고. 그것이 이제 멀리 있는 게 아니고 우리 안에도 있어. 오랜 식민 생활로 인하여 구속사 안에서의 본연의 사명, 즉 제사장 나라로서의 사명을 다 잊어버리고 그저 그 민족의 해방과 안유를 생각하며 하나님의 계시를 가까이 했기 때문에 그런 결과들이 생긴 것입니다. 라비들의 그런 계시 해석은 자연이 율법주의적으로 고착됐고 상대적인 평가로 자위하게 되었으며, 그리하여 점, 점점 편파적인 안목을 띄게 되었습니다. 자신들의 무능력을 알고, 하나님의 경륜을 목표로 한 특별한 은혜에 대해 조화 있게 생각하고서, 마땅히 구축하고 나가야 할 것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주님께 구하고, 그에 따른 행동을 했어야 하는데, 하나님께서 명하신 내용들에 대해 형식적이고, 제도적으로 적용해서 그런 결과를 초래, 그런 상태와 결과를 초래하게 된 것입니다. 지도자들은 지도자들대로 자기들의 입장에서 그런 메시아에 대해 고대하여 그런 사상을 주도적으로 전개해 나갔고, 민중들은 민중들대로 압제받는 측면에서 기본적인 인권을 회복할 그런 메시아의 나라를 바라고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런 와중에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은 제자들은 나름대로 메시아관과 그의 왕국관에 대해 사상을 정리하고 나오긴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리고 뭐 이제 주의 성신께서 깨우쳐줘가지고 고백도 하긴 했잖아요. 베드로의 경우를 보면 뭐 나다나엘도 다 알지 못했을 때라도 그런 모습을 보이고 나왔었는데 아무튼 그렇게 나오긴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수준에 이르렀는가 절대 못 이루고 있었던 것 사실 주님의 사도들도 사미 하나님의 인격과 사역으로 세워진 사람들이 아니라면 아무도 주의 나라를 위해서 쓸, 쓰실만한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그것이 과거의 뭐 선택과 예정만 얘기해가지고 그 사도적 직분을 감당하는 게 아니에요. 그그 사도로서의 그 직분을 누리에 누려가면서 주님의 나라를 세워나갈 수 있는 그런 은혜와 능력을 날마다 힘입어 가지 않으면 사도라 할지라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게 부분적으로 편협적으로 그. 예수 믿는 것을 전하는 것으로 그 사도의 역할을 할수 있는 게 아니다. 총체적, 예수 천당하는 정도로 말이죠. 교회에 교리를 다 알고, 얼마나 그 주님의 그 구원의 도리가 성도로서의 구원받은 성도의 삶이 얼마나 그 풍성하고 풍요합니까? 그, 태, 어남에 태어남에서부터 그 용화로운 상태에 이르기까지. 얼마나 부요한 내용이지. 그것이 그리도의그 충만한 그 높이로 살아가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내용이지. 근데 어떻게 대강 몇 가지의 내용을 가지고 예수 믿는다고 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복받고 살아간다고 그렇게 얘기하냐. 그건 굉장히. 사실, 무지한 거고, 무지하면 또 교만한 거예요. 상대적으로. 그러니, 유대주의자들하고 뭐 다를 바가 하나도 없어요. 기본적으로 제사장 국가로서 할 일은 하나도 하지 않 주님이 원하시는 왕적인 사역, 그, 선자로서의 사역은 하나도 준비하지도 않고, 연구하지도 않고, 그걸 실천적으로 적용하지만, 그 그렇다고 이제 제가 부담을 드리는 건 아니고요. 주님은 그 일반적인 그 삶을 살아갈 때도 어린 아이들이 즐겁게 느끼고 기쁘게 생각하는 어린아이 수준에서, 그리고 장성한 자가 장성한 자로서의 즐거움을 누리고 기쁘게 누릴 수 있는 것을 다 가르쳐 주셨어요. 그 과정과정 과정 속에서. 그러니까 힘들게 아 너는 이렇게 완전한데 자라와야 이때 여기서부터 즐거움과 기쁨을 누리게 되는 거야. 이렇게 하시지 않았다. 작은 일에서부터 기쁨을 누리고 아이 아이 수준에서 그 그렇게 해가지고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하나가 될수있게 그러니까 이 과정 속에서 즐거움을 모르는 사람들은 항상 이렇게 유대주의적인 그런 바리새적으로 흘러가는 거. 누굴 가르칠 때도 이 정도 올라와야 이그 정도 기쁨과 즐거움을 누려. 그렇게 생각한다. 쫓아가는 사람들은 아예 그냥 시도도 못못 하고, 아이고 저. 저기까지 가느니 차라리 그냥 가만히 있는 게 낫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신앙생활. <웃음> 그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린아이하고 종이나 자유자나 뭐, 다 하나가 될수 있어요. 어린아이의 기쁨을 통해서. 그래서 사실은, 그, 너희가 어린아이처럼 되지 않으면, 아무도 천국을 볼수 없다. 어린아이지. 물론, 어린아이와 같이, 어린아이가 이제, 부정적인 의미로도 쓰이기도 하는데요. 답보 상태에서 자라지도 않고 어린아이 상태에 있는 것 같으면 그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어야 될 텐데 그 그러지 그 못하는 부분을 책망을 하시기도 하시죠. <웃음> 그러니까 주님의 생명이 있는 사람들은 끊임없이 역동적으로 주님과 동행하면서 그 생명을 어, 누려가죠. 어떤 역경이 와도 누려가고, 어떤 가난과 질병과 전쟁이 와도 다 누려가요. 상대적으로 조건이 좋을 때만 누려가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생명입니다. 이게 조금 올라가긴 했지만 지금 그, 그 우리가 그 기본적으로 그걸 모르고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항상 교회 안에서 선생이 되려고 하고. 함부로 말을 해버리고, 다른 사람들한테 부담을 주는 얘기. 이게 과정 속에서 즐거움을 누리게 하고, 그, 그 위치에서 더 즐겁게 더 경건을 누리고, 또 학문도 누려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줘야 돼. 자기도 그런 과정이 없으니까, 다 인생이 지겨우니까, 다 다른 사람들한테 힘들게 해버려. 아무튼, 그렇게 되면 이제 바리세인이 되고 유대, 유대의 그 중심 지도자가 된다니까 유대주의에. 우리가 철저히 자신, 제자들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3년 반이나 교육을 받고, 또 지금, 그, 그 나라의 관점이, 유대주의적 관점에서 크게 벗어나 있지 않아요. 항상 직물적이고, 현실적이고. 자기 중,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다윗을 통해서, 뭐 모세를 통해서도 보여줬지만, 그, 보여준 그 세계가 얼마나 그 부여하고 완전한 세계인가, 그걸 알려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웃음> 상대적으로, 항상 상대적으로 비교해가지고, 아무튼 그들은 예수, 예수님의 예수 제자들이요. 그 예수께서 이제 부활하시고서 그 메시아적 능력을 여러 차례에 걸쳐서 다시 예, 보이시니까 이제 그런 메시아의 나라가 과연 언제 세워질까 하는 생각에 사로잡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주님께 나와 주께서 이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고 궁금증을 드러낸 것입니다. 계좌들의 질문을 분석해 보면 저들이 어떤 생각에서 어떤 의도를 가지고 그런 질문을 했는지 충분히 추측할 수 있습니다. 첫째, 주님의 교회로서 저들이 하나님 나라의 회복에 있어서 자신들의 역할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지 않는 그런 질문을 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는 것을 그저 수동적으로 받아 누린다는 측면만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 나라를 누림에 있어서 주의 백성들에게 마땅히 있어야 할 전투적인 성격이 없다는 것을 이 질문 속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입니다. 메시아의 힘과 지혜로만 성립되는 그 나라를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들이 그렇게 수고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메시아의 나라를 꿈꾸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마음 한번 먹으면 순식간에 그 나라를 한 번에 이루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경륜이 아닙니다 그렇게 되면 주의 백성들의 위치와 역할이라고 하는 것이 아주 무의미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주의 백성들이 주께서 말씀하신 진리를 기초하여 그 나라를 경험하고 그에 따른 정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바른 고백을 하고 서로 합력해서 온전한 찬양을 하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공생의 동안 경험하신 일들을 자신들이 동일하게 경험하면서 생명의 동질성도 확인할 수 있고 아버지로부터 오는 위로와 기쁨도 함께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구속사 안에서 저들의 전투적인 일과 영광을 생각하지 못하고 당장의 메시아에 의한 나라의 도래에만 관심을 집중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메시아의 나라를 갖고 오셨고, 메시아의 왕국이 어떻게 성립되는가 하는 거를 다 가르쳐 주셨어요. 3년 반 동안. 공생했던. 그 나라에 어떻게 들어와서 어떤 그, 그 역할을 하고, 그 온전한 나라가 오기까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그걸 다 가르쳐 주셨어요. 근데 지금 그걸 그안 들은 사람처럼 지금 질문하는 거예요. 당장의 메시아에 의한 나라의 도래에만 관심을 집중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속사 안에서 저들의 전투적인 일과 영광을 생각하지 못하고 사실 이런 일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옛날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도 있습니다. 이런 각도에서 주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자들이 비일비재합 그러니까 현실은 다 팽개치고 빨리 주님 오세요. 자기 할 일은 않나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 미래는 다 상관이 없고 지금 여기 그 나라가 임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니다 수고하지 않고 영광을 누리려고 하는 그런 악패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그런 경류는 우리가 주님과 함께 하면서 주님의 남은 고난에 참여하고 주님께서 그걸 통해서 영광을 얻게 하시는 것을 아는 사람이에요. 그걸 누려가는, 현실적 그래서 그거를 내가 이전에 나를 위한 모든 그 지혜, 모든 그 물질, 모든 건강, 뭐 이런 것들을 나를 위해 썼는데, 이제는 주의 나라를 위해서 써나가는 거예요. 근데 그거 하지 않고 그냥 예수 믿고 잘 되려고 하는 사람들 내 영혼이 잘된것 같이 범사가 잘 되고 형통하는 것 그런 그뭐 부분적으로 편협적으로만 복음을 적용하려고 하는 사람들 다 똑같아요 음. 저들의 질문에서 저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지도 보면 저들은 확실히 그 나라의 회복을 이스라엘 나라 안에 제안하고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가르치신 구원의 경륜이 전 세계 영역과 전 역사를 보관하는 것이었는데, 저들은 이제 그런 일은 아직 시작하지도 않은 시점에서 그 나라의 회복을 바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나라 안에 가둬버리는 거예요. 분명히 너희가 나보다 큰 일을 하겠다고 주님이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일을 위해서 내가 성신을 받고, 그,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을 이룰 도구가 되는 건데, 그거에 관심이, 그 나라가 언제 오지요? 지금 당장에 왔으면 좋겠다. 그, 그, 십자가를 지러, 그, 들어가셨을 때,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을 때도 제자들이 뭐라 그랬습니까? 그, 하나는 우편에, 주의 나라가 이맘, 하나는 좌편에. 지금, 지금 불과 이게 한 50일 전에 일이잖아요. 40일, 40일하고 일주일 생각하면, 불과한 달, 한 달하고 한 20일 정도 지났대요. 그리고 그 부활하셔가지고 그걸 다한 눈에 보여주시고, 그다 일러주심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게 자기 안에 갇혀가지고, <웃음> 그들의 안목이 얼마나 제한적이고 좁은 것이었나 저들의 질문에서 우리는 파악할 수 있습니다. 보편구원에 대한 말씀은 이미 구약에 예언된 것이고 예수께서 직접 가르치신 것입니다. 예수께서 구속사 안에서의 이스라엘의 위치와 역할을 다하시고 이 이스라엘나라 안에서 주로 활동하셨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이방인들의 구원되는 이방인들이 구원되는 보편구원을 배제하고 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그런 걸 생각하지 않고 편파적인 시각을 가지고 자기들의 입장에서만 속히 그 나라의 도래를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런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이는 주님께서 그 나라의 성립과 회복의 범위와 시기에 대해서 그간에 끊임없이 가르쳐 오셨지만 그런 가르침들이 제자들 안에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하나의 사상으로 자리 잡고 있지 못했다 하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죠 천국이 가까웠을 뿐만 아니라 그들 가운데 천국이 있다는 것을 명백하게 가르쳐 주시고 그 천국 백성이 윤리와 도덕은 물론 그들이 그 천국의 완성을 향하여 나아가자면 전투적인 성격을 띠고 어렵게 나아가야 한다는 것과 아울러 보편적인 성격을 가진다는 것을 분명하게 가르쳤음에도 불구하고 저들은 그것은 산산히 어, 흩뿌려진 모래와 같이 그런 말씀에 대해 유기적으로 서로 연결해서 생각해보지 못하고 한 진리의 체계로서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지도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멍청한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잠시 후에 신약 교회의 기둥이 될사도들 그들의 수준이 이렇게 아직 미약하고 허약한 가운데 있었지만, 주님께서는 그들을 선택하시고 부르신 뜻 안에서 저들을 귀찮아하거나 모른다고 하시지 않고 계속해서 그들을 인도하시고 가르치시면서 당신의 큰 경륜을 성취해 나가십니다. 우리가, 제가 늘 자주 인용하는 통경 구절인데, 1편 103편, 14절. <웃음> 저들의 체질을 다 아시고 선택한 하 우리 같으면, 저 속을 알면 아예 뭐 써먹을 써 만해서 써먹을 만한 게저 안에 있어서 쓰려고 했다가 안 나오면 버릴 거예요. 아마. 근데 써먹을 게 없는 걸다 아시고, 당신이 스스로 다 만들어 가니다 삼위 하나님께서... 그러고, 그 은혜의 간복에서 순종하고 나갈 수 있도록,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하고 순종하고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를 하시는 거예요. 삼에 하나님의 인격과 사역. 여기 우리 중에 그런, 그런 걸 고백하지 않을 수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우리는 끝까지 그런 고백을 해야 하는 거예요. 사도들이 주님의 그러한 높은 인내와 사랑을 알고서 그들 자신들이 주님의 사랑을 누리는 것은 물론 역사적인 행보 속에서 교회의 털을 닦는 자들로서 다른 본을 보일 수 있도록 이렇게 배려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와도 너들은 애초에 잘못된 놈들이야 이렇게 말할 수 있지 못하도록 주님이 가르치시는 것에 인내하고 이건 좀, 안다고 말이죠. 높은 마음을 가지고 함부로 얘기하면, 그 진짜 무식한 거예요. 주님의 은혜를 모르는 거예요. 함부로 판단하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그 명예와, 건강, 뭐, 그외 돈, 이런 걸 가지고, 교만하게, 뭐 아주 뻣뻣하게. 음, 이게 그르, 그르. 신실함이 없이는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열심, 그 언약적 열심의 특심으로 우리가 존재해 간다. 그리고 그, 날마다 그 은혜를 힘입지 않으면 난살수 없는 존재다. 이런 생각을 하지 않으면 항상 사람이 정치적으로 움직이고 상대적으로. 그렇게 되면 보, 구원의 본을 보일 수 있기는 커녕 이 유대주의자들 같이 되고 만다니까요. 사실 이 땅의 교회가 완성의 위치로 나아가는 과정 가운데 있을 때에는 불안전하고 실수가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모를 때 주님께 나와 구하고 답을 얻어가는 이런 틀은 항상 유지되어야 할 것입니다. 주님과 인격적으로 실질적인 관계를 따라서 교회원들이 모여 가장 관심이 있는 것을 의뢰하고 거기에 합당한 답을 얻어 나가는 것에 대해 게을리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이 교회가 왜 모여야 됩니까? 서로 주의 몸인 교회로서 서로 상합하고 연락해서 주님이 누리 누리게 하신 각자에게 누리게 하신 것을 넘치게 누려서 서로 영향을 끼치고 은혜를 나누기 위한 것 아니에요? 자기 수준에서. 주님과의 인격적인 교제가 없는 사람들이 항상 교회에서 교회를 어지럽힙니다. 교회 사회를 아주 어지럽힙니다. 나름대로 여러가지 이유로 함께 모이지도 않고 주님의 질서를 따라 주님께 나아가 구하지도 않는다면 그런 사람은 언제든지 정체되다가 소멸되고 말 것입니다. 교회가 뭔가, 우리가 교회에 대해서 아무리 배웠다 할지라도, 그걸 현실적으로, 인격적으로 누려가지 않으면, 그다 공연불이에요, 공연불. 얼마나 살아있는 주님이 머리 대신 교회의 실체입니까? 이게 얼마나 역동적인 실체입니까? 주님이 다 들어가는? 이 안에서 확인을 안하고 어떻게 자기 혼자 성경 보고 기도하고 알수 있습니까? 절대 몰라요. <웃음> 아무튼 주님은 크신 그 사랑을 기초로 해서 저들에게 가장 필요한 말씀으로 함께 하십니다. 저들이 의도한 대로의 답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저들에게 가장 현실적으로 필요한 사상을 깨우치시는 것입니다. 그 니고데모를 그렇게 깨우치셨듯이 지금 제자도 그렇게 깨우치시는 거예요. 그 말씀을 통하여 자신들을 살펴보고 돌이켜 바른 역사의 원인을 심어갈 수 있도록 은총을 내리시는 거예요. 이제 뭐, 이제 한 열흘만 지나면 성신이 올거 아니에요. 오순절에. 40일, 부활하고 40일이 지나서. 6월절에 돌아가시고. 이제, 불과, 이제 열흘 지나면 이들이 성신을 받아서 주님의 사도로 이제 온 유대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증인이 될 건데 이제 불과 주님이 올라가시고 나면 직접적으로 가르칠 수 있는 것은 끝나는 거잖아요. 그, 그 마지막 에 올라가시기 전에 이런 걸 깨우치시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듣는 자들에게. 그들의 입장에서 비록 어렵게 들려지고 할수 없는 것 같은 부담을 주는 것 같은 말씀이지만 조금만 생각하고 따르면 당신께서 예비하신 질서를 따라 당신이 주신 그 능력과 지혜로 그들이 그, 그 말씀들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는 걸 아시고 가장 적합한 말씀으로 지금 함께 하시는 거죠. 이게 지금 도무지 할수 없는 말 같은 걸 하는 거잖아요. 성신이 임하시고 불과 이제 열을 열을 열흘 지나면 열을도 안 되는데 일주일 지나면 이게 참 주님의 높으신 사랑입니다. <웃음> 주님 뭐라고 답을 하셨습니까? 이 시간이 지금 좀 많이 지나서 이 답변은 다음 주에. 저가 그랬다. 이 드라마도 아니고 <웃음> 답변을 잘 생각해 보 뭐세요. 이상입니다.